MZ들의 수동적인 자세들? 뭐 이해는 합니다. 네. 워라벨 중요하고 정말 여러 가지 많은 기술들이 있지만 저희는 항상 그런 고민을 할때 야, 이게 정말 필요한 거야? 20, 30년대 이게 진짜 필요한 기술일까? 이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뭐 얼마 안 살았지만 이렇게 살아온 경험을 반추했을때 조언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일찍 자기 자신을 정형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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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저를 꼰대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요즘 뭐 약간 조용한 퇴사 운동까지 조금 일고 있잖아요. MZ들의 수동적인 자세들? 뭐 이해는 합니다. 예. 네. 워라벨 중요하고 그리고 뭐다 이해해요. 어. 봤을 때는 자기보다 저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은 별로 일을 안 하는 것 같는데 연봉도 많이 받아가고 뭐 보너스도 많이 받아가고 이게 뭐야? 그러면 나는 한 만큼만 받는 만큼만 일하자 아, 그거 뭐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 그래도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나치게 이제 그렇게 수동적인 행태를 보이다 보면 약간 이제 뭔가 올라갈 수 있거나 자기 스스로 좀 발전할 수 있는 기회들을 좀 자기 스스로 차버리거나 아니면 그런 가능성이 좀 낮아지는 것 같아서 아 이게 MZ세대들한테 되게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아야 저거 요만큼만 조금 잘하면 될 텐데 이런 아쉬운 마음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수동적으로 그냥 아 나는 나한테 부여된 것만 한다 이런 조금 자세는 약간 지양해서 약간 자기가 좀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많이 찾으셨으면 합니다 사실 그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화폐가 한때 광풍이었죠. 그래서 어 제가 아는 분이 그런 가상화폐, 코인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무려 수익률이 250대였나? 근데 그 이름이 아마 제가 기억엔 보라화폐였나? 뭐 이랬는데 물어봤어요. 왜 저걸 샀냐 그랬더니 이름이 이뻐서. 광풍이 불긴 불었는데 사실 아,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 알고 있기로는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도 그렇고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가상 화폐 아니고 아예 그냥 디지털 화폐라고 그러죠. 그 사실 이제 그거에 대한 검토를 많이 했고 그걸 과연 이제 언제 도입할 것이냐에 대한 이제 찬반 양론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글쎄 언젠가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뭐 저희가 흔히 이제 요즘 거의 다 지폐 안 쓰시잖아요. 캐슐리스 사회가 왔고 그에 맞춰서 사실 중앙은행이 발항하는 어떤 이제 디지털 화폐가 기축통화가 된다면은 가상화폐는 사실은 어떤 이런 지급수단이나 이런 것보다도 약간은 뭐 이렇게 투자수단도 안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요즘 또 한참 얘기하는 그 증권형 토큰이라고 있습니다. 조각투자죠. 보통 조각투자. 뭐 과거에는 빌딩을 살려면 제가 그 돈을 다 주고 빌딩을 사야 됐는데 투자들이 다 모여서 1 0일반돈 모아서 그 빌딩을 사서 그, 그걸 기반으로 발행된 증권형 토큰을 거래해서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그 증권형 토큰 자체가 지금 아예 제도권 안에 들어왔어요. 뭐 최근 뉴스를 보면은 어 이거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이제 허가를 해주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어떤 뭐 과거의 가상화폐 미래를 논하기보다는 점점 시대는 뭐 이제 캐실리스 사회와 그리고 뭐 어떤 이런 토큰형 증권 그런 게 이제 투자 상품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융 경제뿐만 아니라 사실 뭐 과학기술의 발전이 사실 인간한테 가장 도움이 많이 되는 것은 편리성이죠. 편리성에 뭐 이제 기반에서 이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거의 이제 50대에 가까이 왔는데, 너무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뭐 기술이나 산업이나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산업들이 막 이제 새로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저도 이제 되게 아 힘들고 뭐 투자하는 입장에서 벅차고 한데 딱 하나 기본 원칙은 있어요. 정말 여러 가지 많은 기술들이 있지만 저희는 항상 그런 고민을 할때야 이게 정말 필요한 거야? 20, 30년대 이게 진짜 필요한 기술일까? 이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언젠가는, 언젠가는 뭐 이제 운전을 안 하고 정말 자율주행에 기반해서 차를 이용하는 그런 시대는 반드시 올것 같고 그런 거를 봤을 때는 사실 뭐 이제 자율주행 기술이나 거기에 기반한 AI나 약간 뭐 이런 기술은 아, 그래. 한뭐 4,50년? 향후의 미래의 삶에 되게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 같다. 근데 과연 이제 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아, 메타버스는, 메타버스는 저게 과연 20, 30년대도 정말 필수적인 걸까? 약간 이런 고민을 해 봤을 때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 필수보다는 옵션이지 않을까. 그런 거 봤을 때는 사실 이게 메타버스 관련된 거는 조금 그래도 AI나 뭐 자율주행에 비해서는 여류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해서, 저희도 되게 많이 힘들긴 한데 마찬가지로 이제 뭐 MZ세대 분들도 그런 고민을 갖고 가시는 게 맞으실 것 같아요. 되게 뭐 이렇게 기술의 진화 속도가 너무 빠르긴 한데 그리고 이게 또 새로운 기술이 나오는 것도 너무 많이 나오긴 하는데 항상 그런 생각들을 갖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저게 한2 30년도 미래에 필수적일까? 이런 거를 많이 고민을 해보시면은 어느 정도 이제 뭔가 이렇게 선별할 수 있는데 기준점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몰라요. 그때는 몰라요. 그게 제가 이제 부모 입장에서 알겠더라고요. 애한테 공부해라. 공부가 중요하다 얘기를 하지만, 정작 학생 시절에 그걸 모르잖아요. 저도 그랬었고. 뭐 이렇게 젊은이란 게 중요한 거를 사실 지금 젊은이들이 모르는 건 당연한데, 뭐 얼마 안 살았지만 이렇게 살아온 경험을 반출했을 때 조언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일찍 자기 자신을 정형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요즘 뭐 이렇게 보면은 뭐 웬만한 공부 좀 하는 애들은 다 이과 가고 이과는 무조건 의대고 이러는데 어~ 의대에 가서도 사실 제가 몇몇 친구들 아는데 이게 적성에 안 맞아서 시체 해부학 수업을 하다가 그만두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거는 사실 부모의 욕심으로 아마 의사를 갔었을 거고, 물론 뭐 이렇게 자격증이 있으면 평생 안정적으로 할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선택을 했을 수도 있는데, 글쎄요, 그건 너무 이게 너무 일찍 자기 자신을 정형화 하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오히려 요즘 세대들은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와서 이제 뭐 이직을 되게 많이 하고 그런 게 있었는데, 저희 세대 때는 그런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보통 사회생활을 하고 한 직장에 있으면 한 3년에 한번 현타오고 5년에 한번 현타가 옵니다. 저희 때는 부모님들이 무조건 대기업 가야 된다. 대기업 갔으면 그냥 거기서 계속 있으면서 뭐 이렇게 사장까지 해야 된다 그랬는데 제가 후회되는 게 이게 3년 차에 안 나왔던 게 조금 후회가 많이 되는 것 같고 근데 그거는 사실 뭐 이제 세대의 문제였었고 요즘 세대들은 너무 좀 일찍 자기 자신을 정형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근데 또 한편으로 이제 어느 정도 직급에 올라가서 이제 이렇게 밑에 직원들을 보는 입장을 보면 아, 1년 만에 나가고 1년 만에 나가고 이렇게 경력직들을 뽑을 때 그게 되게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아, 이 친구는 좀 적응을 못하는 친구인가? 아니, 그런 거 아니면 어, 쉽게 좀 포기하는 경향이 있나 보네? 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뭔가를 했을 때 아, 안 맞아. 그래서 너무 일찍 포기하기보다는 저는 최소한 그 기간이 1년이라는건 짧고 1년이라는건 사실 되게 짧고 어느 정도 한2년 정도까지는 생활을 해보다가 자기가 정말 안 맞으면 사실은 아이 길이 아니구나 그래서 다시 다른 길을 찾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뭐 자기 자신을 너무 일찍 정형화하지 말되 그렇다고 아 이거 적성에 안 맞는다는 이 판단을 너무 빨리도 하지 말라 그래서 이런 말씀을 그냥 좀 드리고 싶습니다. 돈 중요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무시할 순 없죠. 이렇게 뭐 천민 자본주의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고. 돈 무시 못 해요. 근데 그뭐 이렇게 보시면 아세요. 돈이 또 너무 많으면 한 배에서 나온 그이 자식들도 서로 뭐 소송 걸고 뭐그런 대기업들이 몇개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돈은 필요한데 글쎄요. 그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뭐 제가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어느 정도 돈은 좀벌수 있으면 거기에 만족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그 가치관이라는 거는 아마 아뭐 어떤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본인들이 더잘 아실 거예요. 아 그냥 뭐 예를 들어서 그래 내가 뭐 이렇게 뭐 재벌보다는 돈이 없긴 하지만 내가 만족할 만한 수준의 소득을 올리고 나는 일부는 뭐 예를 들어서 사회에 기부를 한다. 그러면 사실 그뭐 기부에 대한 거에 대한 자기만의 가치관이 가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거는 래서그 본인들이 찾아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돈은 무시할 수 없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너무 예, 탐욕을 부리면 안 되네. 너무 돈돈돈에 이렇게 쫓기지 않았으면 뭐 이런 젊은 세대를 좀 그랬으면 합니다. 예. 뭐 젊었을 때 사실 좀 대통령이었습니다. 대통령이었는데. 어,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나되게 달성하기 어려운 꿈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요즘은 그냥 꿈은 뭐 이제 아직까지 제가 애가 어려요 그래서 애가 어느 정도 대학 들어갈 때까지는 좀 이렇게 돈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정도까지 제가 목표하는 수준까지 돈을 벌고. 처음에 는 이제 빨리 은퇴를 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들어서 보니까 아 이게 투자 쪽에도 되게 뭐 쇼미더머니 이런 투자가 많지만 임팩트 투자라고 약간 사회적 가치 투자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은 하 이렇게 CCTV가 없는 곳에 CCTV 설치 비용을 뭐 이렇게 투자를 해서 범죄를 뭐 이렇게 낮춘다던가 범죄율을 그런 약간 사회적 책임 투자들이 있거든요. 그런 펀드들도 사실은 조금 있고 근데 앞으로는 한뭐애 크고 나면은 그런 사회적 투자가 좀더 활성화될 수 있는데 뭔가 좀 기여를 하는 그런 게제 하나의 꿈이긴 하죠. 네.